매 홀의 마무리는 퍼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타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퍼터의 중요성은 매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겠죠 그러나 연습장에서의 우리의 포커스는 전부 다 드라이버에 가 있습니다 연습장에서 드라이버만 신나게 휘두르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퍼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면서도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퍼터는 정말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기존 퍼터 페이스에 인서트를 추가함으로써 더 넓어진 스위스 팟, 더 높아진 MOI로 우리의 실수를 많이 커버해줬죠 그리고 페이스 뒷면에 공 모양 두 개를 집어넣음으로써 한때 모든 사람이 사용했던 투볼 퍼터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렬에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트리플 트랙 라인이 들어간 퍼터의 라인업이 새로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퍼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퍼치감과 롤입니다 공이 어떻게 구르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트리플 트랙 퍼터 라인업에 들어간 제품들은 전부 다 마이크로 힌지 스타 인서트를 사용합니다. 을 모든 퍼터에는 로프트가 있어서 공은 튀게 마련인데 이 마이크로 힌지 스타 인서트는 이 튀어짐을 최소화시켜주고 공이 시작부터 이쁘게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줘서 조금 더 내가 정확하게 본 대로 공이 갈수 있게 만들어주죠. 또 하나 들어간 기술력은 바로 스트로크랩 샤프트입니다. 샤프트 전체의 무게를 좀 가볍게 만들어줘서 그 남는 무게를 헤드와 그립 부분에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게 만들어 주죠 자 그러면 트리플 트랙 퍼터의 가장 큰 장점 작년에 리뷰를 했었던 ERC 소프트 볼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ERC 소프트 볼에 들어 있었던 세개의 라인이 퍼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RC 소프트 볼과 트리플 트랙 퍼터를 같이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가장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트리플 트랙 눈에 보이는 이세개의 선은 내가 어디를 바라보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게 돼요 마치 캐디가 뒤에서 내 라인을 바라봐주는 것처럼 좀더 정교한 퍼팅을 할수 있게 만들어줍니다. 부드러운 터치감과 눈에 확 들어오는 세개의 선을 가지고 있는 이 트리플 트랩 퍼터는 연습이 부족한 골퍼에게도 한 올의 마무리를 깔끔하게 가져다줍니다.